준비 시작 쿵쿵따 쿵쿵따 그렇지 천천히 해도 되네 아이 쿵라니까 시작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얘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 이다. 오지. 좀 빨리. 좀더 빨리. 더 빨리. 네. 에이, 여기 함께다. <웃음> 여기가 더...